여즘을 떠난 여정! Oh my god,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절미 여정입니다. <웃음> 오늘이 2월 17일 설날입니다. 설날에 본가 말고 저는 이모 집에 가게 되었어요. 왜 가게 되었느냐? 사촌동생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든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유튜브를 보는 콩고물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촌, 사촌동생이, 어? 그사람 내 사촌언니야! 이랬는데 거짓말 치지마! 무슨 여정을 떠난 여정이 니네 사촌언니야! 이래가지고 지금 사촌동생이 허언증으로 허언증으로 몰릴 위기에 있다고 해서 이모가 급하게 전화와서 여정아! 너가 인증 좀 해줘야 된다! <웃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그래서 사촌동생 기살려주기 프로젝트! 사촌동생 기살려주기 프로젝트를 한번 하려고 어, 멀리 한번 떠나려고 합니다 버스로만 2시간 지하철을 타면 은 1시간 50분 버스 타면 2시간 이래가지고 그냥 삐까삐까 뜨잖아요? 버스 타고 2시간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사촌동생을 어떻게 길을 살려줄 것이냐 그 사촌동생이 원하는 걸다 해줘야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아무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 고고고! 여긴 다 너의 속을 숨겨봤도 우리 암소리 내가 미안해 한 번만 타자 예쁘게 타자 아. 돌아와줘 사랑해줘 Never.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네 아니 원래 버스 타고 한 번에 쭉 갈라 했는데 지금 여기 온것만 해도 40분인데 한 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참월미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진짜 버스에서 피자 한판 열려가지고 사람들이랑 응? 피해줄것 같다 수서지하철탈려고왔어요에탈것같고진어요에미탈락하에 ㅎ ㅎ 오메! 이 귀한거 맛있겠지? 오메오메 먹다 남은 것도 여기 안에 있구만 쪽이다 누가 먹다 남다 이거 한쪽 놨어음맛있 맛있어? 맛야 설탕 아니야 음으흐흐흐흐흐흐왜왜나 조심에 먹어 나이든 먹어 할, 먹었는데? 주워, 주워, 주워, 뭐 먹었는데? 쪼고 쪼 에라이 잘 먹다가 쥐어야되지 그니까 한국 스파이 네. 살이 들린거야 <웃음> 어, 안 먹어 먹어 빨리 이거 먹으세요 영상 올려야지 여기 안걸리 먹어 너무 그러니까. 몸사워 이거 <웃음> 네 여기 있구만 뭐? 이거 네. 오미야했어 하루 먹어려지지라 바빴어? 아 맞지? 아, 뽐미야.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네, 네. 응. 여보, 당신 바지 그거 더 입어도 되겠어? 미야미야 무시해라. 집에 가서 줄이나 잘해 줘야지. 야 아기랑 아사. 아사. 아키, 아사. 아 이거 너무 헤, 이런 거 헷갈리는 것 같아. 비슷하게 생긴 것들. 오니 아니야? 오니. 는 도깨비야. 막 오니짱 이러던데. 아니, 는 도깨비. 엄마 왜 그래? 아라 어, 아, 왜 이래 진짜로. 오! 아, 연세 건강마다. 연세 건강마다나타났다 에스는 찍으 잡아 먹어씨 안 먹어 음, 음, 발성... 음. お見牛が最初に神様の家に着いたが牛の背中にネズミがこっそり乗っていたドアが開いた時にネズミが飛び降りて一番になったこれはシビジシンああシビジシンの日本語だの仕事は<笑> 라인을 말로 나를 뜯다 끝와아 이분 이름이 뭐야 케미오 케다 다시 케미오 케미오 오늘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응내 음. 목소리 나와 어왜아 어, <웃음> 어, 어. 어, 우리 여정가 왔는데 여정가 왔는데 몸이 우리... 많이 아니... 왜요? <웃음> 차이나잖아요 어, 여기 오른쪽이 와 어, 많이 차이나죠 갑자기 치약 때에 물이 치 내일보세 팔을 다시 어깨 어느 쪽이야? 왼쪽이 왼쪽이요 보가만히 있을 때랑 을때 그냥 이좋 거를 드리는 게있어 아! 또 만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 너무 미스레. 잘 쉬고. 와... 잘 쉬고. 잘 쉬고. 요 어. 어. 또리 어. 맞 <웃음> <웃음> 나를 넘겨주게 서선네 이로 내려가는 발로 내려가는 혈관이 있는데 아, 이 혈관은 고무줄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거지 아 고무줄이 그래서? 혈관을 눌러서 그지 고무줄이 이 양말 밴드가 피가 일로 이렇게 가서 발로 갖다 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 혈관이 가장 압박받으니까 피가 아니, 원활하게 아니. 못 가는거지 그래서 아, 양말을 그치? 이렇게 뜯어줘야지 <웃음> 이모네 집에 있는 양말 모두를 다 저렇게 뜯어져 있나요? 네네 아, 아, 네. 양말은 이렇게 이모부가 다 잘라 놨어. 가위로. 세상에 네. 미미 이거는 아니야. <웃음> 이건 아니야. j 이얼른 먹고 있어. 핫도그인 줄 알고 맞는 거 아니야? 핫도그와래 밥도 먹도먹래 먹을래? 핫도그아아아도아아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 밥도 먹을래? 밥도 먹을래? 밥도 먹을아아아아을래밥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정기사님이 저를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 저 데리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저는 본가에 잠깐 들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친척 선생 기살려주기 프로젝트 성공! 성공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